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왜 하는지 그렇게 해석이 되다 보면 적재적후에 커트할 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구분이 돼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은 이제 디자이너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기장의 커트를, 댄디컷을 만약에 자른다고 가정을 했어 근데 어 옆에 이제 골든포인트 옆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앞머리 또는 여기 윗머리를 커팅을 블런트로다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더 표현을 해 주려고 할때이 무게감을 줄일 때 도대체 층을 더 내야지 가벼워지는 건지 아니면 트닝으로 좀 속을 쳐줘야 되는 건지 층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질감이나 양감 처리를 해서 가볍게 해서 표현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질감은 보고 양감은 보고 그 다음에 부피는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개념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려고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며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구분을 하실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그러면, 어려운 단어들, 쉬운 단어들,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웃음> 다시 한번, 이제, 커트의 구성이었죠. 구성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으로 이루기 시작하는, 이제, 원초적인 것들부터 해서 이루기 시작하는, 이제, 구성 단위부터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점을 그렸어요 점을 자 그럼 점이죠 점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 하나의 점이 딱 찍히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none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점을 하나 딱 찍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점이 생김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 돼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자각할 수 있냐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글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이 글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에 이 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존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죠? 이 존재의 외적인 공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단 말이야 공간이라는 거는 한자로는 비어져 있는 곳 비어져 있다는 뜻의 공자를 쓰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해갖고 영역 그 다음에 자리 약간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역 자리 약간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하나의 점이 찍히면서 영역이 시작됐어 아무것도 아닌 곳에 이 내가 영역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고 이 공간에 대한 기초와 원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점입니다 점그 다음에 점 다음에는 선이겠죠. 선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하죠.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들었죠. 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선이고 아까 점은 이 많은 표현 중에서 이공간감그 다음에 영역이라는 것에 시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점 다음에 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영역의 확장, 늘어남. 자, 영역이 늘어났죠? 점이라는 것의 영역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렇죠?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쪽이라는 거에 구분이 생, 구분이 시작된다. 그렇잖아요. 보면, 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쪽이라는 것에 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 선의 윗면과 아랫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영역이 늘어나기, 점이라는 영역이 늘어났고 어느 한쪽에 대한 구분이 시작된다. 자 가로로 선을 그으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이 되고 세로로 선을 그으면 좌측과 우측,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자 지금 가장 원초적인 거에공간감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면이죠. 화학적인 측면에서 면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은 솔리드라는 게 있고요. 솔리드라는 게 있고, 한자에서 나타내는 면의 표현은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솔리드라는 것이 있고, 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개가 어떤 차이냐면, 솔리드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고체, 고형, 이런 물체에 한 부분이란 뜻의 솔리드라는 뜻이고요 음, 페이스라는 거는 어느 한 물체에 차지하는 한쪽 부분 한쪽 면말 그대로 약간 이런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게 이게 페이스거든요 미용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표면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표면, 물체의 겉표면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어 자가 앞에 이렇게 싹 붙게 되면 표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점에서 선으로 가서 그 다음에 면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공간감에서 뜻을 나타낸 뜻에서 영역이란 뜻과 자리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터 여기 보이는 자리라는 개념 이 자리라는 개념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자그 다음에 면으로 넘어오게 돼서 우리가 커트의 성질 중에서 자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중에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 층, 질감, 양감, 부피 흐름감, 공간, 무게감 아, 지금 공간감을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면 공간감 빼고 나머지 중에서 면이라는 것과 면이라는 것까지 넘어왔을 때 작업할 수 있는 하나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텍스처라는 것이죠. 텍스처. 텍스처가 뭐예요? 텍스처. 질감이죠. 질감. 생각하는 질감의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보시면 이 면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누군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딱 면이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나 느껴지거나 일단 구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에 그려준 네모에서는 뭔가가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이 면이 생기면서 그 질감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있거나 없거나 자 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 눈, 코, 입, 귀, 촉각 여러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촉각이죠 눈으로 사물을 봤을 때 뇌에서 인지하는 그 사물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감 감각의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 이 질감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그 다음에 이 면들이 또 무수히 많이 모이겠죠 여기 적혀져 있는 이 공간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입체감 이란 말이 되거든요 입체 2D 3D, 3D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이라는 얘기 아시죠? 입체를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3D에서 D자는 무슨 D자냐? 디멘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멘션. 영화를 즐겨보시면 이제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인지 편을 보시면 디멘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차원.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차원. 3D, 2D, 1D, 이렇게 해갖고, 쉽게 생각하면 점, 선과 면과 입체를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3D로 넘어오면서이 입체. 입체가 됐죠. 입체가 되면서 공간에 대한 자각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할 수가 있죠. 3차원, 입체. 입체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 다음에, 양감이라는 거는 어떠한 물체에서 느껴지는 양이 많고 적은 느낌 그러니까 양감이겠죠 부피도 비슷한 뜻이에요 부피도 부피라는 거는 뭐 그냥 말 바꾸기라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공간에서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나 영역의 양. 그러니까 물체의 양이 많고 적음이랑 어쨌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두 가지 단어가 영어로도 거의 비슷한 해석이 돼요. 자, 미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볼륨. 양감도 영어로 볼륨이 되고, 부피도 영어로 볼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감은 어떤 것이냐. 흐름감은 영어로 이제 플로어라고 하는데, 로가 흐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악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한자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물이 이동할 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뜻이 이런 흐름이거든요 흐름. 물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움직일까요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이 여러분들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물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흐름감이라는 것이 생길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때부터의 흐름감과 흐름에서의 단어에서 뭐가 생기냐면 높이라는 것이 생긴다 높낮이, 높낮이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흐름감이라는 뜻이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무게감 무게감이라고 제가 적었죠 무게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게감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게감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풀어서 얘기하면 중력이랑 관계가 있죠. 중력 지구에서 중력이 물체에 가해지는 영향 중력이 물체에 가해지는 정도를 무게라고 하죠. 자 중력을 많이 받으면 더 무겁게 끌려가는 거고 아닌 거는 더 가벼운 거고 층이 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질감을 내서 또는 양감을 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면이 있죠 이 입체의 한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한 부분을 그렇죠 층이 낮다 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은 입체에서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층이라는 건 뭐야? 단차죠, 단차.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여서 이 면이 되고 그 다음에 면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입체가 되는 건데 자 보면 이 입체한 부분이 이렇게 빠졌어요 어, 입체한 부분이 그러면 단차가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단차가 났다 단차가 생긴 거죠 그런 층이 난 거죠 이거를 엮여서 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쵸 층이 났기 시작하면서 층이 나지 않았을 때 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보면 되죠 층이 나면서 일단 첫번째 여기를 쭉쭉쭉 한번 다시 봐봅시다 자 일단은 그러면 층이 나면서 양감은 어떻게 돼요 위아래랑 비교를 했을 때 양이 줄었죠 여기를 봐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봐도 마찬가지고 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양이 준다 양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양이랑 부피감은 비슷한 얘기라고 했죠 그럼 부피도 감소를 하겠죠 똑같이 흐름감 흐름감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꽤 이거는 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층이 나게 되면 흐름감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층이 생겼을 때 흐름감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이거 잘 보면 이 그림이죠 이 입체를 단면으로 봤을 때이 그림이잖아요 단면을 옆으로 회전을 시켜보면 돼요 이 단면을 옆으로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자 아까 흐름감이라는 걸 제가 뭐라고 했죠? 물이 이동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흐름.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건 뭐라고 해서 높이가 생기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높이의 개념 그쵸? 그러면 봐봐 이 단면을 90도로 왼쪽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죠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말 자체가 단차가 생겼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쵸? 직선으로 가다가 단면이 잘랐으니까 단차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부터 흐름감이 생기고 그래서 층이 난다 라는 거는 흐름감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죠 흐름감 생겼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당연히 여기 입체감이랑 공감감은 둘다 있는 거고 무게감이죠 그러면 1번과 2번 층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층이 없을 때랑 여기 있을 때 그러면 무게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은 면적의 입체에서 단차가 생기고 층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이 감소했잖아요 무게감이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당연히 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부피감과 양이 줄어들면서 무게감도 감소한다. 식이 나면서 질감의 차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질감은 이제 존재한다고 하기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단면으로 봤을 때나 입체로 봤을 때, 자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질감의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단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단차에서 손이 딱 걸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갔을 때 손이 걸린다 라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뭐 꺼글꺼글하다 매끄러운 곳에서 단차가 생겼잖아요 매끄럽지 않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질감이 되는 거고, 허끌허끌하다, 그 다음에 매끄럽지가 않다. 거칠다라는 얘기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무수히 많은 이렇게 조그만한 층들이 여러 가지가 단차가 생기면, 그래서 다시 원랭스에서 층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감, 양감, 흐름, 그 다음에 무게감,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어렵지만 하나하나의 단어를 이해를 하면 나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왜 하는지 그렇게 해석이 되다보면 적재적후에 커트할 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구분이 돼요.